예, 지금 강의는 음, 지난 시간까지 A코드까지의 슬래시 코드를 배웠는데 음, B를 배울까? B플랫을 배울까? 하다가 예, B플랫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B플랫의 슬래시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B도 마찬가지예요. 모양이 똑같습니다. 거의 비슷하니까 어, 나머지 슬래시 코드들 사실은 지금까지 어, 예를 들어서 뭐 C코드, D코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c 코드 뭐 E플랫코드 이런 것에 슬래시 코드도 어, 여러분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기타 코드에 잘안 나오는 코드는 빼고 어, 잘 나오는 코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타에게 맞는 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B 플랫 키를, 그러니까 B 플랫 코드를 해보겠습니다. 자, B 플랫 자체가 원래 코드가 잡기가 편한 건 아니죠. 여기는 A, A 모양인데, 발에로 손, 손가락으로 다섯 줄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, 이제 물론 이제 교본에는 여섯 줄 이렇게 다 누르시는 분이 계신데, 음, 그러셔도 되는데, 어차피 이렇게 치면은 근음이 6번줄에 파가 돼서 이것은 원래는 b 플랫 슬시 f가 돼요 근음은 여기 있기 5번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근음을 가려줍니다 가리게 되니까 이렇게 치는 것보단 평소에는 b 플랫을 5번줄까지만 손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어, 바레코드 이왕이면 여섯 줄 잡는 것보단 다섯 줄을 잡는 것이 손에 덜 힘드니까 손가락이 이게 B 플랫 코드가 되겠습니다. 음, 이 B 플렛이안 되시는 바레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은 여기 그눈만 누르셔도 돼요. 그눈만 누르시고 여기 A 코드 뭐야? 그리고 1번 줄을 안 칩니다. 대신에 1번 줄을 안 치고 1번 줄을 이 손가락 약간 누워서 뮤트해 주면 되겠습니다. B Bb. 플랫. 자, B 플랫에서 스케일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. C 플랫이 즉 그놈이었고 이 도음은 도입니다. 그러니까 B 플랫 슬래시 C를 잡아 보겠습니다. 잘 나오는 코드입니다. 그러면 C는 B 플랫. B 플랫 코드에서 이 손가락이 도로 올라갑니다. 5번줄 도로 그리고 이 손가락은 바해를할 필요가 없으 1번줄 파만 누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 5줄을 다 치면 되겠습니다. 이게 B 플랫 슬래시 C입니다. 근데 여기 4번줄을 4번줄을 랜데 이 근음과 레가 도와 레가 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뮤트를 살짝 이렇게 요 손가락으로 살짝 대서 막아 주셔도 됩니다. 소리가 나도 되고요. 이렇게 나도 되고 소리가 이게 안 나도 됩니다. 어쨌거나 모양은 이제 아래 이렇게 된 모양이 B 플랫의 약식 코드고요. 다음에 여기 그늘만 도를 누르는 것입니다. B 플레스 래시, C, B 플레스 래시, C. 근데 이,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손가락 하나로 대신에 1번 줄은 치지 않고요. 가운데 네 줄만 이게 아까 B 플랫 모양에서 이렇게 잡았었죠. 그리고 여기 그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B 플랫 슬시 C 역시 손가락 네 개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. B 플랫 슬시 C 지난 시간에 A 코드 A 코드의 슬래시 코드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A를 이렇게 했다가 A b 이랬 B 거든요 똑같이 B 플랫 B 플랫 슬시 C 이렇게 한한프레이 올라온 것입니다. 이게 B 플랫 슬래시 C 손가락 하나라도 되고요 1번 줄은 치지 않고요 여기 안 들려야 합니다. 여기까지만 들리고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.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소리 들리면은 G 마이너7 계열이 돼버려요. 이게 B 플랫 슬래시 C. 손가락을 네 개를 하는 게더 편합니다. 하고 1번 줄은 1번 줄은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여기 이 부분으로 살짝 대서 소리를 안 나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B+slash D. B 플랫 코드가 이랬었는데 D 그러니까 레가 4번 줄에 있죠. 4번 줄을 개방시키고 이렇게만 남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b 슬래시 C에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. 그리고 4번 줄로 4번 줄부터 치면 됩니다. Bb, D, D, 레 이거예요. 위에 두 줄은 안 들리게 해야 됩니다. 이 불협이 되어 들리면 엄지로 막아서 B p l 슬래시 D B 음에 u B plus C, T. B plus C, T. B p B 일까요 네, e B p l u B B p 은 B B p l B plus C. B plus C. B plus C. B plus C. B plus C. B B plus C. B plus C. B B 플 l u s C. B plus B B e B 예줄만 쳐야 합니다. 역시 손끝으로 5번 줄을 살짝 막아서 만일에 건드릴 경우에 소리가 안 나도록 막아 줍니다. B+slash E 플랫 그다음에 B+slash F입니다. F는 미 미플랫 미파 여기죠. 이렇게 B 플랫을 이렇게 치, 치면 되겠습니다. 4번 줄부터 근데 여기 있는 팔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완전 풀 코드로 잡아주면 돼요. 여섯 줄다 잡고 보통 기타 교본에 나오는 대로 B 플을 여섯 줄다 잡아주고 여섯 줄을 다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B 플랫 슬래시 G입니다. B 플랫 슬래시 G 예. 간단하죠. B 플랫 약식 모양에서 이 손가락이 소를 눌러주면 됩니다. 당연히 1번 줄은 치면 안 되겠죠. B 플랫 G는 G 마이너 세븐과 같습니다. G 마이너 세븐의 재즈 코드 보이싱 모양입니다. G 마이너 또는 B 플랫 G. 이 상태에서 엄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B 플랫, 이게 B 플랫 잡았죠. 엄지로, 엄지로 하면서 5번 줄은 뮤트. 엄지가 이렇게 내려가서 뮤트. B 플랫, 약시, B 플랫 슬래시 G. 근데 손가락이 다섯 개를 다 쓰기 때문에 손이 좀 피곤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. B p l u 시 G. B 다음에 A. B 플 l u 이시 A. B 니다 u s A. B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plus A. B 치 B A. B p l B A. B 플랫 C A. 그 다음에 B 플랫 다시 돌아오죠. 자 이번에는 C 플랫부터 라 a s 이런 식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B 플랫 그 다음에 B 플랫 A. 이 상태에서 오번적개방이 상태에서 이손가락이 상태에서 이상가서 B 플슬래시 G 일번줄안 들리게요. 그다음에 풀바레 코드에서 B F 이게 힘드시면 이렇게 하고 4번 줄부터 치시면 됩니다. B F 그다음에 B 플랫 E 플랫 요 B 플레스 D 4번줄 개방음. 그다음에 B 플 -c, C 여기 도 또는 한 손가락으로 1번 줄을 제외하고 B 플시 -c, C 그다음에 B 플레아 B죠 B 플시죠 그냥 다시. P. 플 P. Plus A, P. 플 P. 스 P. P. P. 플 P. P. P. P. P. P. P. P. P. F P. C, e, P. D, P. P. P. P. 플 P. P. P. P. P. P. P. P. P. P. P. Bb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